o s 스 n 김보라 기자 방송인 이상민의 집에 놀러온 정준하와 탁재훈이 자칫 의가 상할 수 있는 폭로전에도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의 일상이 그려진 가운데 정준하와 탁재훈이 그와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세 사람은 25년 지기 이상민이 1994년 정준하와 박재훈이 1995년에 각각 데뷔했다. 90년대 후반부터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세 사람이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상민은 배달음식 대신 자신이 직접 갈비찜을 만들고 참치 회까지 떠주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탁재훈과 정준하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맛있겠다고 했을 텐데 우린 그런 거안할 거다. 벌써 25년이나 됐지 않나. 전문 용어로 할짤 없을 것이라고 친분을 드러냈다. 이상민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기대 이상이었다. 정준하와 탁재훈은 연신 맛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실력이라며 너가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탁재훈과 정준하는 20여 년전 함께 클럽에 다녔던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었다. 탁재훈은 이상민에게 넌 우리와 달랐다. 넌 그때 여자와 있었다고 폭로했고, 당황한 이상민은 나도 말할 게 많다. 이걸 다 털어놓으면 형들도 큰일 날 것이라고 해서 진화에 나섰다. 세 사람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앞서 음식을 만들던 이상민은 박재훈에게 형 20년 전 크리스마스에 뭐 했는지 알아? 1997년에 IMF였지 않냐? 그때 형이 녹음을 하다가 가수를 안 하겠다고 일본으로 도망갔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형이 친동생의 카운터에서 5천 엔, 만 엔씩 훔쳤었다. 형 동생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줬다. 맨날 돈이 빈다고 하더라고 추가 폭로해 그에게 민망함을 안겼다. 사진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화면 캡처.